요즘 직장인들이라고 하면, 예. 당연히, 압타투어 예. 예. 가입해야겠다라고 이제 필요성도 많이 느끼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 특히 그렇죠. DC형이죠. 그렇죠. 스스로 예. 이제 예. 관리하고 운용하는. 예. DC형도 예. 전부 이제 금융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 점도 조금 전에 이제 여섯 가지 예. 음, 주의할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적용해 보면 좋겠고, 예. 이 DC형 퇴직 연금이 특히 예. 우리나라에 이제 후발이죠. 예, 후발이고 예. 선진국은 일찍부터 시작했는데 네, 네. 이 선진국의 사례를 네. 지금 퇴직 연금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네. 또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께 네. 이 선진국의 사례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뭐냐면요. 예. 저는 그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원래 퇴직금이었던 거가 퇴직 연금이 되면서 회사가 그냥 자동적으로 내주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무관심해요. 예. 그리고 먼 뒤에 일이기 때문에. 음, 음.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직장인들은 회사 들어갈 때 있잖아요. 이 회사는 이 퇴직금 제도가 있는가, 아니,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가 없는가. 예. 그리고 에, 내가 얼마 내면 매칭해준다고 해서 회사에서 얼마나 내주는가. 이거를 미리부터 입사 전에 조사해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미국에서는 대부분이 DC형 퇴직연금이니까 음. 그게 DC형 퇴직연금은 가입자 책임형, 근로자 음. 책임형. 그러니까 근로자가 그걸 관심을 갖고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내면 예, 연금을 많이 받고, 예. 잘못 내면 어 조금 받고. 예. 그래서 입사 동기가 20년, 30년 후에 어떤 사람은 5억 했는데 어떤 사람은 10억 받는 거. 음. 그 그러니까 동기생 간에막두배 차이도 나오고 그래요. 음. 그래서 아주. 이 관심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문에도 났는데 퇴직연금 100만 장자, 음. 100만 장자라는 100만 달러라는 얘기거든요. 예, 예. 1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11억 원, 좀? 11억 예, 원 정도 예. 받는 거예요. 음. 미국의 큰그 자산운용사의 휘데리티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예. 그 회사가 그 고객 계좌 중에서 음, 음. 그우리말로면 DC형 퇴직연금으로 예. 평가액이 100만 달러, 음. 약 11억 원을 넘는 사람이 금년 8월 말 현재로 41만 계좌라고 오,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요 IRA라고 그래가해고그 음. 우리말하면 IRP, 음. 개인형 비, 퇴직연금. 개인형, 이게 예. 31만 계좌가 있대요. 예. 예. 그러니까 100만 달러를 넘는, 넘는 계좌가. 그 계좌가. 예. 그러면 합치면 7 0몇만 계좌잖아요. 음. 물론, 중복된 것도 있을 테니까, 한 70만 개좌 정도 된다고 음. 가정하면은, 휘데리티가 미국의 퇴직연금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20% 정도더라고요. 예. 그러면, 미국 전체로 보면 다섯 배를 해야 될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한 350만 명 정도가 퇴직연금 예. 100만 장자로 음. 그 모았다 이거거든요. 음. 예. 근데, 우리는 그게 불가능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뭐냐면, 소득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준을 볼때한 50만 달러 정도 갖고 퇴직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음. 왜 그러냐면요. 그 연봉이 6천만 원인 사람이 예. 1년에 한달 분씩 그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내주잖아요. 예, 600만 그러면 어, 500만 내주죠. 그렇죠. 어, 500만 12달이니까. 예, 예. 그러면 한 달로 나누면 42만 맞습니다. 원 정도. 예. 그러니까 매달 42만 원 정도로 넣, 넣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매달 40만원씩 넣어, 어, 가지고 어, 30년을 넣었다. 음. 1%로 운영하면요, 약 1억 7,700 정도 돼요. 1%로 운영. 운영 수익률 1%면. 그냥 이제 은행 예금이라고 예, 예, 보면. 예, 예. 예. 그런데요, 그거를 4%로만 운영하면은, 예. 이게 3억 5천이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4% 정도로 운영해서 3억 5천이 되고, 월급도 올릴 거 아니에요. 음. 그 다음에, 세제택 받을 기육에서 IRP 같은 것도 음. 하지 않아요. 예, 예. 그러면 사실은 퇴직할 머리에 50만 달러 정도는 음.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뭐냐면 국민연금 있죠. 음. 또뭐 개인연금 좀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노후가 행복할 텐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이걸 깨닫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게 뭐냐면 그. 퇴직연금, DC형연금이라고 하는 거, 가입자 책임형, 근로자 책임형, DC형연금은 이 펀드에 장기 정립식으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예. 20년, 30년, 40년. 그렇지 않습니까? 매달 얼마씩 음. 내니까? 아니면 1년에 얼마씩 예. 내니까? 그러면요, 정립식 투자의 위력, 매직 음. 파워, 매력, 예. 마력을 알아야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 휴데리티, 예. 거기에 마젤란 펀드라는 게 유명한 펀드가 있잖아요. 음. 거기에 70,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 동안 음. 운영한, 운영한 사람이 피터 린치라는 전설적인 음. 펀드매니저거든요그 예. 사람이요, 10년 동안 펀드를 운영했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29%였대요. 예. 평균 수익률이. 음. 10년, 13년 동안, 참. 그러면요, 그 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그러면 다, 당연히 돈 벌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중투자가돈번 사람은 아저 손해 본 사람이 절반 이상이래요. 음, 왜 그런가요? 이렇게 이렇게 오를 때 다들 오를 때 샀다가 떨어지면 김치서 팔고 예. 장기적으로 상승장이었는데도 13년 동안 음. 절반은 손해봤다는 예.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음, 비가 오나 눈이 하나 정립투자는 원칙대로 해야 되죠. 그렇죠. 장기 상승이라 하더라도 예. 계속 맨날 맨날 예. 빠지지 않고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예. 추세적 상승이니까 예. 떨어지면서 오르는데 떨어진 예. 구간을 못 예. 이긴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비가 하나 눈이 하나 정립을를 해야 음. 되고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돈이 되면은 예. 그냥 목돈으로 놓아. 예를 들어서 목돈으로 10억을 만들었는데 주식형 거지만 샀다가 주가 떨어지면 박살나 버리잖아요. 음. 그때 자기 형편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그랬죠 예.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음. 적립식으로 시작해서 목돈이 되면 그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공격적인 상품과 안정적인 상품을 분산해 놓고 예. 그런 노력을 해서 (20년) (30년) 해가면 퇴직연금 (100만 장) 자가 음. 되고 음. 거기서 배운 지식으로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데도 활용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요 당신은 펀드 투자를 언제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되게 뭐냐면, DC형 퇴직연금 가입해가지고, 그거 하기 위해서 공부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글, 상용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퇴직연금을 가입해 있고, 그의 절반 정도가 DC형이거든요. 예. 그거는 그냥 박 쳐놓고, 원금 보장형에 예금에 다 <웃음> 넣어놓고는, 신용거래 빈대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 이거는 박 쳐놓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음, 예. 자, 선진국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 배워, 공부해보는 대리연금 사례 말씀을 주셨는데, 예. 선진국에서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피델리티 자산 운용의 그 기준으로만 봐도, 예. 무려 예. 350만 개, 예. 40, 350만 개의 계좌, 계좌. 계좌가, 예. 아, 예. 그 계좌에 금액이 들어있는 돈이, 예. 평가액이? 100만, 예. 평가액이 100만 달러, 아. 우리나라 돈으로 아, 1억이 원 정도? 넘는, 예. 자, 그것은 사실 이제, 미국은 우리보다 오래 전에, 예.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예. 시행한 결과다. 그러니까 국민소득도 높고. 그렇 국민소득도 높고. 어.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면은. 그렇죠. 제대로 하면. 예. 그렇게 생각하면 30대, 40대들은 예. 참 행운하다, 그죠. 그렇죠. 한 50만 달러 정도는 되니까. <웃음>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국민연금 합치면. 그죠. 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의 핵심은, 예. 비가 오나 우리 오나 꾸준히 예. 하는 아, 것이고 예. 또그 과정을 통해서 투자, 예. 경제를 공부하는 것도 예. 어, 결국 내 돈을 불리는 예. 예. 활동이니까 그렇죠. 대단히 중요하다. 예. 또 그런 것들을 너무 또 치우쳐서 예. 내가 하는 일에 예. 소홀히 하는 예. 그것은 또 조심해야 된다.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자신의 직업이다. 예. 내가 곧 자산이다. <웃음> 그렇죠. 그, 금융자산이다. <웃음> 예, 예. <웃음>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예. 음. 50세 이후부터는, 예. 50대부터는 노후 예.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 없이 살아야 한다. 예. 정말 그렇게 돼야 하는데 예. 그렇게 되려면 많은 준비 예. 그리고 어, 철저한 투자 습관이 예. 매우 중요하다. 예. 이 내용을 핵심으로 예. 책에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예. 저자이신 우리 <웃음> 강창희 대표님 <웃음> 응. 또제 개인적으로는 대학교 네. 은사입니다만 <웃음> <웃음> 그래도 저보다 네. 훨씬 더 지금도 예.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예, 정말 감사하고 네, 네. 또 어, 존경스럽고 아유. 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네, 건강하시게요 가끔씩 네네. 저희 또 도파는 네. 그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도 네네. 도움되는 유익한 말씀 오래도록 <웃음> 오래오래 네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렇게 어, 강창희 대표님과 네네.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이 우리 어, 구독자분들의 노후 준비 네네. 또 노후를 살고 계시는 분들도. 네네. 앞으로 창창하게 많이 남아있는 <웃음> <웃음> 그 노후를 네. 알차고 네. 또 행복하게 생활하시는 데 많은 도움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